세상에 버려지는 것을 없애는 디자이너, 클라블라우입니다 있는 것 활용하기, 버릴 것안만들기 바탕으로 물건을 만들고 공간을 디자인하며 약한 물건을 잠깐 전하는 가게입니다. 물건뿐 아니라 파티, 모임, 소비지향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거기 쓰이는 소품들, 용기들, 장식물들. 한번 쓰이고 버려지기 일수 있고, 쓰레기도 엄청 많이 나오죠? 이게이한 번을 위해서 그렇게 굳이 새로운 자원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걸 알리고 싶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은 것들을 활용해서 작업을 하고 또그 사람들도 이런 걸 사용해 본으로써 혹은 또 만드는 법을 배움으로써 스스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다른 분들의 모임이나 파티 소품을 제작하고 공간 디자인 해주고 싶어요 코로나 영향으로 집에서 홈파티, 홈모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때꼭 제품 사서 쓰기보다 홈메이드, 핸드메이드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쓰이는 재료들이 버려지는 걸로 구성된다면 그 한번 쓰인 재료의 스토리도 가질 수 있고 환경을 아끼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만족감도 생기고요. 요즘 특히 쓰레기 문제 심각성 느끼시는 분도 많아지고 대 노력도 스스로도 쓰레기 줄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이렇게 모인문화에서도 지속가능한 방법 고민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